와 힘세다. 뭔가 더 했을 텐데. 이와 오. 잠깐 자, 박하진니다박하진 오, 한대잘 잡는다. 나, 딱 잡았다. 자, 이게 자연산 박하진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다 넣을게요 일단. 자, 여기 한번 요거 요 들어올게요. 요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박하지. 두번 놔주고, 자, 아 박칼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조그만 거까지. 이건 놔줄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긴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이게 집게로 쳐볼게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아씨, 여기 눈 하나... 이 아래 들어왔어 아하, 이 아래 또 들어가겠네. 이 아래로 한 번만 또 들어왔거든요. 우와, 힘세다이 공간 더했을 텐데. 이거 놓고... 우와... 찾아왔습니다. 오 큼직하고만요. 이거 막하지. 더큰걸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도 만족합니다. 어, 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잡 있다, 딱기 와! 잡았다 자 여기 박하지 한 마리 또 추가 깨다 이거 오 꽃게 꽃게 오 잠잠잠잠잠 어 이거 어떻게 잡 어떻게 잡오 어, 잡았다 꽃게 우와. 봉투 안돼 봉투 꽃게 꽃게 와 겁나 커야 근데 좀 작다 이거 박하지인가 봐박하지 박하지인 것 같아 어뭐 그래 바까지 치면 꽤 큰데 그러니까. 오케이. 오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인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여러 가지 들어간다 여기 한번 들이 봅시다 아 이거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오케이 뭐 하나 또 갔었는데 제가 바카지 한 마리 잡았는데요 지금 이 개체는 안 커지고 지금 아래 가졌어요. 여기 여기 배를 보시면 이제 알이 있죠. 이렇게 지금 산란기라서 알 가진 개체들은 모두 방생해줘야 됩니다. 자, 이 개체를 다 방생해줄게요. 자, 일단 이제 놔두고. 자, 여기 보이시나요이쪽 저거. 엄청 큰거 보이시죠, 여기? 제 맨손으로 잡았어요, 맨손으로 이거. 와 이거 진짜 싱싱하고 엄청 크기도 큽니다 저 이제 라면에 넣은거야